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교육을 준비하고 창의적인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회의 네트워크의 통합적 시스템의 혁신을 필요합니다. 로 로저 마틴은 이렇게 말했죠. 창조성의 환경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과 교류 그리고 이를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 간의 교류가 유일한 답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디자인 클러스터를 통한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겠습니다그 실천적인 방법은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및 대학 간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오픈 유니버시티 정책을 어, 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대학 간의 뭐, 협업 또, 어, 또 어떤 학문 간의 협업을 말했는데 국가와 대학의 벽을 동시에 허무는 것을 저는 대안합니다 우리가 동향성을 기반하고 새로운 시장을 얘기하고 새로운 아, 사용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는 국내끼리 또 비슷한 영역끼리 합동, 합학 또는 협동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적으로 동양 기반의 목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목은 어, 많이 알고 있죠 네. 메스, 음, 오픈, 뭐 캠퍼스 개념이죠 온라인 캠퍼스 동양 기반의 메스 온라인 캠퍼스는 지금, 음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글로벌한 뭐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 어이 위주의 그런 전 세계의 각그 강사들이 그걸 올려서 자유롭게 공개되는 그 비영리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오픈 캠퍼스의 다양한 영역을 오픈하는 거죠. 근데 동양 기반의 목은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동양에 DB를 구축하고 동양 사람의 문화와 특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고 그걸 통한 프로세스, 진행 과정들을 아카이비을 만들어서 DB로 구축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또 서양이 동양과 협업을 하거나 동양을 알고자 할때 이거를 공동으로 쓸수 있고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동양 기반 오픈 캠퍼스죠. 이전에, 이제까지의 전에이 목은 모두가 오픈되는 그냥 다양한 현대화된 강좌를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기반의 목에 대해서는 어, 어, 정말 어, 새로운 개념으로 잘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중심의 디자인 이것을 위해서는 뭐 서밋을 만들어서 그런 교류의 내용을 서로 심화시키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 아시아의 가치, 동양 가치 기반의 디자인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하고 공동의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시대의 사상과 가치라든지 미적 특성에 대한 공동의 컨퍼런스, 수업, 워크샵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진정한 교육 연구의 교류를 제공하고 이것은 어, DB화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또 한중일 중심의 신문명 디자인 비엔날레라는 것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페어는 경제 기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기업 위주의 뭐 잔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창의적이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신문명을 창조하는 내용의 발표의 장은 비엔날레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창의성의 발표의 장과 사업의 장은 다릅니다. 그두 개를 같이 연합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비엔날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컬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글로벌과 로컬을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동양 기반의 모기, 국내용, 세계용이 따로, 아니 한중일 기반용이 따로 있지 않듯이 이 교육, 경험, 뭐 산학이든 이, 이 자체도 글로벌 로컬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이 모여서 탐구하는 창작소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신문명 디자인 팩토리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디자인 팩토리라는 건 제조업의 팩토리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한 제조기술, 창조기술의 팩토리입니다. 이것을 이제까지는 학교, 학교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발상이고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 때 상당히 학교도 진화하고 사회도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융합 연구 교육으로 시너지를 내는 시너지 오 시너지죠 실천적인 이제까지는 R&D라고 이죠 Research and Design R&D&E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Education 공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기업이 학교에 의뢰하거나 학교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공동으로 참여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내용이 교육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원타임, 원스타임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지털 사회에서의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육은 대학은 어, 교육, 교수가 육교 교육은 어, 교수가 하고 싶은 대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어, 피교육자가 교육자와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됐습니다. 디자이너 역할이 총체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제너럴리스트로 됐듯이 우리 교육자도 이 이런 현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피교육자도. 이러한 어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어 그런 교육을 찾아다니면서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고 또 수요자는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와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한중일을 수요자의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디자인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런 게 풍요로운 1인 창조기업과 글로벌 협업이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디자인의 경영자를 책임질 뭐 CDO 교육과장이라든지 기업 내외부 간의 협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또 도시, 지자체의 디자인, 그 디자인 클러스터를 기획 관리하는 디자인 행정과 과정, 또국 가 도시 기업의 디자인 정책 전문가 과정, 또 디자인 페어 전문가인데 페어가 아니라 뭐 디자인 큐레이터이 디자인 기획가 이런 다양한 어, 이거는 하나의 예진 그 사이 사이에 많은 빈 영역, 새로운 영역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할은 또 비교육자가 자기가 만들어서 새로운 역할을 새로운 디자이너로서. 어, 자기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그런 세 가지 실천 방향으로 디자인 클러스터를 통해서 추진되는데 그럼 클러스터는 음, 여러분이 많이 숙지하고 있던 대학, 디자이너, 스튜디오, 정책기관, 디자인 단체, 기업, 미디어, 그리고 페어로 구성되는데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디자인을 선도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일회성 혁신, 지속적,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스템적인 혁신 시스템적인 혁신은 시너지 오브 시너지로 급속도의급 성장하는 그런 혁신입니다 물론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게더 스피드가 있겠지만 클러스터야말로 시스템적인 혁신을 할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클러스터의 아까 말한 여덟 가지, 지금 펜타곤이가 하는 이 여덟 가지는 여러 가지 과정으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수 있고 많은 개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다만,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 여덟 가지가 한쪽이 국내의 클러스터라면 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한쪽은 글로벌한 클러스터입니다. 이것끼리만 크로스트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게 저의 그런 교육적인 방향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컬을 얘기했고요. 또 교육도 동시에 한국만이 아니라 한중일을 동양을 이해를 하고자면 동시에 그거를 같이 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을 이해하지 한중일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관점을 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동양성 기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한, 어, 교육 시스템 구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시스템이는 쉽게 말하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실천된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찰스 랜던더리라고 아시죠? 창조 도시라는 책을 썼고요. 또 창조 도시의 방법도 쓰고 지금 그러니까 도상이적 도시의 어, 컨셉의 창시자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창조적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센터, 그리고 도시와의 접목, 조직문화 내에서의 독특한 인재 활용, 그리고 지역 인재의 발굴과 지원, 인센티브와 규제, 소프트 인프라와 하드 인프라 간의 적절한 활용 등을 고려해야지만 창조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거는 광주에 와서 이분이 지난달에 한 포럼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프 클러스터에서 여러 가지 창조적 도시를 제가 뭐에 먼저 얘기했냐면 이런 클러스터의 모든 연합체가 도시로서, 그 실현의 장으로서 이게 구축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예견을 하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여덟 가지그 클러스터들의 어떻게 협업들을 단계단계로 했는가를 여러분이 연상을 할수 있는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입니다. 동양성 기반의 클러스터의 해법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대학에서, 또 정책기관에서, 또 미디어에서, 또 디자인 기업에서 이 사례들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또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관계 속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리의 관계가 밑에 써 있는 거죠, 협업에. 스탠포드 대학, 제가 대학의 복지로 시작한 강연이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보고 예, 클러스터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아이디어와 협업한 내용들입니다. 잡다하고 반복적인 예산, 중복 내용이 중복되고 총체적이지 못한고 글로벌, 글로벌하지 못한 것들을 어, 좀더 어, 어, 혁신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특히 스탠포드는 비학유과정을이 어, IDEO랑 음,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IDEO의 방법론을 적용했지만 스탠포드라는 다양한 공학 엔지니어이나 경영이라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접함으로써 모든 영역의 혁신성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과 아, 스탠, 음, 스탠포드라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이 같이 일한 사례들이고 또뭐 융복합 합리를한 위 협업 모델 이 지금 약간 다양한 지금 보여주는 이 영역들이 지금 다양한 그 스탠포드 내의 이 대학들이 디스쿨이라는 비학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융복합을 통해서 실험적이고실질적인 수업을 한 그런 클러스터죠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에 보는 이미지는 이제 IIT이라는 학교가 사실은 90년도에 처음으로 어 디자인의 기존 교육의 영역을 완전히 토탈리 붕괴하고 디자인은 기획과 디자인만 남을 뿐이다 그래서 디자인의 앞선, 프로세스의 앞선 부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한 것이죠. 그 방법론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도볼린이라는 회사, 전략, 기획 전략 회사를 통해서 디자인을 기획을 하는 법을 직접 교육을 시키게 했습니다. 협업이라는 게 다만 산학의 관계가 아니다 도블린의 회장 레리 킬리는 IIT 90년대에 와서 가르치고 자기가 필요한 인력을 가르쳐서 다시 그 직원으로 뽑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도블린은 IIT와 협업한 그런 기획의 내용들을 아이디오에 사실은 아이디와 스탠포드의 협업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디오에 도블린은 어그 기획의 내용을 프로젝트 개발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선순환이 되기도 하고 부분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IIT 도블린 i d o 의 관계는 사실은 어, 클러스터로 따지면 대학과 기업, 두 개의 다른 기업이 협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통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왔고요. 그 바꾸어진 내용들이 다시 디자인 기업의 직원이나 디자이너가 됐고 그래서 창의적인 뭐 새로운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이너들을 양성한 것이죠. 서 아이디어의 뭐 여러 뭐브레인스토밍이라지 이런데는 사실은 일반 디자이너만이 아니라 아,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뭐 일, 문화 인류학자라든지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같이 기업을 해서 디자인계의 말, 말 그대로 매킨지 어, 같은 컨설팅 회사였죠. 뭐 지금은 뭐그 그때만큼의 명성을 유지하진 않으나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역할을 얘기한 거고요. 다음으로 예를 들게 을 제가 이거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무슨 사례를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학에서 기업과 협업을 한게 발표를 되는 페어. Fair. 저는 페어란 말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페어는 여러 가지. 한쪽의 부분이기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또 통칭할 수 있는 마땅한 용어가 없죠 발표의 장으로서, 또 교류의 장으로서 또 경제의 어떤 실피줄이 당해질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동북아 중심의 디자인 리딩 선도 대학이 되고자 제가 몸도 담고 있는 그 대학에서도 아, 아, 협업을 했습니다 외국의 기업과 그래서 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기 위해서 협업을 했고 그 협업의 결과들을 어, 이제 연구와 산업, 음, 산업화까지를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중국의 사용자였습니다. 중국의 사용자를 이해하고 그사람들의 문화적 특성, 식문화적인 특성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어, 어, 중국의 식문화, 예를 주방이다 그러면 주방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중요시하는. 가치를 가장 느끼는 아이템들은 어떤 것이고 그 공간적인 한계는 무엇이고 또그 사람들을 내, 갖는 그 공간에 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했죠 그래서 문화라는 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 사회적인 문화도 있고요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고 또 공간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음, 학생들이 이걸 참여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학, 그런 피드백을 받고 다시 또 재도전하는 그러니까 학교가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를 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키친 앤베스 쇼룸에 전시를 해서 학생들이 그걸 발표를 하고 그런 메소드를 어, 유니크한 어, 교육의 시스템이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은 어, 학교에서 단지 산학이라는 것을 리서치만 하지 않고 개발도 하고 또 그거를 발표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발, 음, 제품화를 시키는데도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적 특성은 어떤 오브제기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어,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참여한 디자이너들이 어, 또 미디어를 타서 또 어, 스타의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 그 사람들의 그 디자인적 컨셉이 알려지고 어, 그 중에 몇 명은 스타로 어, 거듭 발표되는 그런 것이 물론 미미합니다. 제가 이걸 나지고 이거에 대한 어, 한계를 얘기하고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제가 한 10여 년간 한중일 교육을 같이 수업을 오고 가면서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연구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컨설팅도 하고 어, 개발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위해서는 저수스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발표를 위해서도 특정 어떤 기업이 발표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낱, 어, 한 개인, 한 부분의 끝없는 도전일 뿐이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을 보면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한중이를 교류해본 결과 중국과 일본은 절대 친구가 될수 없다. 문화적으로도 디자인도 참 이해가 될수 없고 우리만이, 아까 그 여섯 가지의 재능, 미래의 인재 조건도 우리의 아시아적 특질과 아시아적 가치와 특성과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의 역할도, 제너럴리스트의 역할도 일본과 중국을 서로 상대하기에는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한국인이 제일 맞다. 아, 우리 지리적인 위치가 중간이기도 하겠지만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전달이 돼서 동요되기도 하고 변형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양쪽에 변형되고 전달된 것을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도 그런 교류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손 음, 루저, 피해의식은 있습니다. 2010년 제가 서울 디자인 한마당으로 어, 어떻게 전체의 총체적인 행사를 보여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한중일관이었는데 그때 중국에 내노란 디자이너들이 한 40명 초청됐습니다. 버스가 한 대로 왔습니다. 그걸 보고 가서 저는 그것만 참여한 줄 알았더니 돌아가서 바로 그 다음에 베이징 디자인 비엔날레를 했습니다. 제가 초청한 키노트 스피커가 그 조직위원장이 되고 거기 참여했던 대표적인 중국 디자이너들이, 물론 그 디자이너들은 10여 년간의 교류를 통해서 제가 인맥을 쌓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 디자이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디자이너들은 한국의 그 행사를 보고 또 한국의 어,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네, 어 이거는 디자인을 이제 중국이 제대로 할 때다 해서 중국 디자 베이징 디자인 비엔날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는 일본, 제가 초청한 일본 디자인은 다 초청했는데 한국의 디자인은 초청을 안 했습니다 한 중국 관계는 나쁘지만 중국은 일본 디자인을 숭배하고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베이징 디자인인 비엔날레 한국은 없었습니다 단 권영관 부시장님께서만 초청이 됐고 디자이너는 없었습니다 <웃음> 왜? 중국은, 한국은 디자인은 차별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풀어이드 삼성, LG 대기업일 뿐입니다 디자이너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브랜드만 떠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10년의 교류에. 제가 초청한, 2010년 초청한 일본의 거장은 초청하고 한국의 거장은 왜 초청을 안 하는가.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 속으로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거 초청한 건 일테리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디자인은 완전히 몰빵이라는 표현이 맞죠. 완전히 맹신적입니다 교육도 엄청 그렇게 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갈 길이 아, 우리 현주선는 여기구나 아, 디자이너는 없구나 아,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디자인 페어로 소개되고 잡지에 놔도 지속가능한 디자이너는 아니고 지속가능한 디자이너로는 남지 않는다 라는 것을 레슨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아, 개발되어 야 될까? 이거는 부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 어, 클러스터의 그 기관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런 트리엔날레 이거는 제가 이 전시를 보여주고 하자 하는 게 아니라 트리엔날레 밀라노의 위용입니다. 한 나라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발표하는 장은 음, 페어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아까 지금 말한 그스 피의 의식의 원천인 디자이너가 없다. 이거는 디자이너를 보여줄 장소가 없습니다. DDP가 있지만 디자인 뮤지엄은 없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를 보여줄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틀리엔날레 디밀라노 2011년에 처음으로 한국 디자인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큰 배너가 걸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아시아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이 관은 BMW라는 어, 기업이 신진, 이태리의 신진,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항상 보여주는 관입니다 처음으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한번 초청이 돼서 시리즈로 저희가 한번 100일을 전시했는데 이 관의 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관은 없을까? 뮤지엄은 있고 페어는 많은데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이너 이태리는 이 관이 유명한 걸 알지만 디자이너로 유명한 걸 알지만 실제적인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 2층에 있는 기획관입니다 역사를 보여주는 이태리 지연 뮤지엄 그 옆에 딸린 오른쪽에 그 관은 영 스타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배려를 하지만 아주 사소한 곳에서. 너무 뭐 많은 평소사인데 d d p 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밀란 폴리텍이라는 학교에 주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디자인하면 도무스, 뭐 에어로페어 이런 식으로. 지금은 밀란 폴리텍입니다. 20년 제가 밀란 가구 시 쇼를 다닌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딱한 해를 빼고는 계속 갔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 학교의 변화를 봤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 클러스터를 움직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음, 클러스터를 움직이는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부 교육이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엄청 만듭니다. 해마다 저도 기억할 수 없는 새로운 한두 개또 바꾸기도 한다 없애기도 합다 그런 프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학교는 정작 교수가 없습니다. 정 풀타임 교수가 외부에 기업과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디자인 쇼룸 매니저, 마케팅 플래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디자인 매니즘 과정을 만들어요. 기업과 보피, 뭐 여러 가지 회사가서 교육자는... 그 디자이너고 그 기업이고 교육의 장은 반절 이상이 그 기업에 가서 팩토리 가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 학교는 기업이 있상 폴리닷컴이라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비오리 살려네 중에 많은 핵심적인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을 이 학교가 운영하고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어, 이벤트, 워크샵, 학교, 외부 전시까지도 많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의 학교는 아니다. 아, 비즈니스의 산실이고. 어, 구분이 없다. 영역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여덟 개의 클래스는 구분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메인은 있으나 같이 하는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어, 사이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압니다. 여기가 이제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뭐 부분 부분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여덟 개의 질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 사례를 제가 지난... 어, 이 산티티엔이라는 조그만 도시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갔었는데요. 이 도시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놀랬지만, 찰스 런더리가 제가 방문한 바로 다음 날이 도시를 새롭게 분석하고자 왔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은 창의적 도시는 소도시에서 탄생한다고 합니다. 지역민, 거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협업하고 노력하고 참여하고 진화된 활동을 함으로써 그 도시는 지속가능한 창의적 도시가 될수 있다라는 게이 찰스런들이 최근의 지론입니다 여러 의수년간 그제 최근 그래서 이분이 이 산티티에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조사 중입니다 책을 쓰겠다고 왜? 20년 된이 대학을 중심으로 비엔나를 20년간 했습니다 디자인 비엔나를요 창의적인 걸로 제가 그걸 4년 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2010년에 갈 기회가 있었죠. 그때 이 도시가 디자인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이 도시가 서울은 창의 도시 하면 이렇게 확 떠오르지 않죠. 너무 거대하고 뭐 창의적인 게 너무 뭐 메트로폴리탄의 가버먼트 같은 스케일인데, 이 도시는 굉장히 리용에서한 40분 로는 조그만 도시인데, 이 대학이 이 도시를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학, 대학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산티티엔의이 대학은 어, 무기 공장 지대였습니다 산업 지대였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자 그 공장들을 인수해서 디자인 학교를 사실은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만들었고 그 학교는 시와 같이 공조된 학교의 직원이 시의 직원입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비엔나를 같이 합니다 일체화됐고 어, 경제적으로도 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는 창의적인 발표를 하죠. 그리고 어 거주민 진정한 거주민에 의한 창조적 활동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학교는 새로운 어, 그 공, 공공의 공간에 거대한 뮤지엄의 공간을 만들고 주변의 그 공간들이 대학이 바로 비엔날레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거죠. 내년도에 기획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공공의 어, 뮤지엄 갤러리 뭐, 식당, 학생시설 이 안에 이 부분은 지역 주민과 같이 쓰는 겁니다. 디자이너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첨단 자료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머티리얼 자료실은, 제가 여러 머티리얼 셀렉션, 뭐, 자료 박물관, 뭐, 라이브러리 많이 가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최첨단의 자료가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재질들은 다 서랍에 들어가 있고,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자료들은 바코드를 대면 그 재료를 어디서 디자이너들이 구입할 수 있는지. 그의 물성, 테스트까지 다 이렇게 한눈에 알수 있는 그야말로 작지만 최고의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클러스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학교의 시스템이라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고 디자이너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 기업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공동의 아,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을 레지던스를 하게 합니다. 이 학교의 이 마을이 아닌 이 마을이 세계화로 될수 있는 것은 세계 속의 디자인을 모아서 이 레지던스 룸을 줘서 어, 자유롭게 연구하게 하고 그 연구 결과를 퍼블리시하고 그거를 또이 비엔날레 한해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순환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열려진 미래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에 대한 판단이 저는 어,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열었을 때 어, 그것이 정말 실현이 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트워크, 어, 물론 제약도 많고 활기가 어렵습니다. 어, 클러스터, 음, 많이 답이 다 있는데 클러스터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도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의 시절들과 열정들이 아, 어, 실현이 되는 희망이 될지, 우리의 미래 희망이 될지, 아니면 그저 마우스로 그려진 컴퓨터에 그려진 그림 속의 꿈밀런지는 어, 앞으로 여러분의 달린 것 같습니다. 저희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